15장 지방질, 어, 지방, 지방 혹은 지질 그러는데,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 부분에, 무극성 지방질, 극성 지방질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 비누화 지방질이 있고, 비누화 되지 않는 지방질이 있다. 무극성, 그러니까 극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지방이나 기름, 왁스, 뭐 스테로이드 포함해 가지고 기름과 물은 잘 이렇게 혼합이 잘 섞이지 못해요. 자, 그 섞이지 못한다 얘기는 이제 에, 극성이 없는 지방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극성 지방질은 어떻게 물과 친화력이 있느냐 조금 의아하지요, 그죠? 친화력이 있도록 다른 어떤 물질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얘는 예로서 뭐 인산을 포함해 놓은 지질 인지질 들어보셨죠? 그다음 뭐 당과 결합되어 있는 지질 뭐 당지질 뭐, 어찌됐든지, 이와 같이 극성을 띈 부분과 결합되어 있는 지방질도 있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극성 지방질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비누화 가능한 지방질이 있고요. 자, 비누화라고 그러는 것은, 자,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혹은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NaOH 혹은 KOH와 같은 염기 존재 하에 가수분해를 시켜 버리면은요. 지방산과 알코올이 나와요. 글리세롤과 지 글리세롤이라는 알코올과 지방산이 나와요. 그 지방산에 소듐이나 포타슘 결합되어 있는 염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비누예요. 비누. 그러니까 비누화할 수 있는 지방질이 있고 비누화 할수 없는 지방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비누화 되지 않는 지방질은, 다시 말해서, 염기 존재하여서 가수분해 되지 않는데, 대부분 어떤 물질이냐, 스테로이드 형태를 띄고 있는 지방질입니다. 스테로이드류.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런 지방, 뭐, 어떻게 생겼느냐? 그게 대표적인 것이 여기 왁스. 왁스. 자 왁스는 긴 사슬 카복실산과 긴 사슬 알코올의 에스터 에스터 결합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다. 자 왁스 그러니까 감이 잘안 오는데 대표적인 게 밀랍. 비왁스. 벌꿀 담겨져 있는 왁스 있죠? 밀랍. 그게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이와 같이 RCOOH 카복실산하고요. R 프라이 끝에 OH. 요 부분이 알코올. 요 부분이 카복실산, 지방산에서 이 부분은 알코올에서 에스터 결합 COOR 프라임 -E. 에스터 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왁스입니다 자, 왁스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왁스 아니고 그냥 지방이라고 그러는건 어떤 거냐 그 지방은 자, 여기입니다 알코올 부분이 CH2OH CHOH CH2OH 알코올기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그리세롤, 그리세롤 다른 말로 그리세린 화장품 우리가 화장품으로 많이 쓰는 그리세린 그 물질입니다. 알코올이 그리세린하고 지방산 지방산하고 이제 결합이 에스터 결합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 CH2 여기 CH2O 여기까지가 알코올 그리세롤에서 왔는 부분이고 나머지 COR'은 카복실산에서 왔습니다. 지방산 가지고 있는 지방산에서 왔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한 분자가 아니고 하나 둘셋 세 분자의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탈수 반응으로 만들어졌는 물질이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기름이나 지방이에요. 그러면 기름은 뭐고 지방은 뭐냐 이 얘기에요. 기름은 우리가 그냥 실온에서 액체 상태를 띄고 있는 형태를 기름이라고 얘기하고 참기름, 들기름 그렇죠 그 다음 지방은 액체 상태가 아닌 좀 반고체 상태의 그런 형태를 우리가 기름이라고 얘기하자 뭐 돼지 비계, 뭐 소비계 뭐 이런 기름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구조는 이와 같은 트라이 에스터, 지방 글리세롤의 트라이에스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떤 것은 기름이 되고 어떤 건 지방이 되느냐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지방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포화 결합을 많이 가졌다면은 지방이 되, 아니 기름이 되고요. 포화 지방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기름이 아니고 지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름과 지방은 물리적인 하나의 지방산의 불포와 결합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각종 기름 종류 속의 지방산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그림 15의 1을 한번 보시면은, 자, 스테아르산입니다. 포화 지방산. 탄소 18개 짜리고요. 이중결합은 없다. 포화 지방산. 이렇게 표시했어요. C18 콜론 0. 그 다음, B번이 탄소는 18개인 지방산인데 이중결합이 하나 존재하는데 9번 위치에 존재한다. 9번 위치에. 자, 9번 위치에, 어디, 여기에, 보시니까, 이중결합 보이죠? 올레산입니다. 올레산. 올리브유의 주성분입니다. 올레산. 그럼 지금 보시면은, 자, 이 형태, 그 다음에 C 형태는 아라키돈산이라고 그러는, 자, 이중결합이 한 개가 아니고, 지금 여러 개 나타나고 있죠. 몇개 있느냐? 아라키돈산. 자, 살펴보면 되겠는데, 지방산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자. 아, 여기에 나온 이 부분을 한번 보고 갈까? 자, 기름 지방에 만약에 이중결합, 불포화결합이 있다면, 여기에, 여기에 어떤 물질을 첨가 반응, 부가 반응시킬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요도를 갖다가 첨가해 하는 반응을 했을 때, 요도화 값이라는 값으로, 요도화 값을 구해보면, 불포와 결합이 많으면 요도화 값이 높게 나옵니다. 요도화 값. 그 다음 두 번째, 수소를 첨가해보자. 이걸 수소화 반응이라고 해요. 자, 수소 첨가하면은, 이와 같이 리노레산을, 리노레산, 그 다음에 리노레산의 이중결합이 있는데 이 이중결합에 수소를 첨가하는데 니켈을 청매로 쓰고 압력을 높여주면서 반응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중결합에 수소가 첨가되어가지고 이와 같이 불포화 지방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질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걸 이제 고체 형태가 되어버려요 액체 아니고 그래서 이 수소 첨가 반응으로 뭐 쇼트닝 유, 그 다음 마가린 자, 이런 것들이 수소 첨가 반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 기름 뭐 주로 식용유로부터 만들어진데 버터와는 다릅니다 버터와는 달라요 그 다음 수소화 반응 일으킬 때 시스 지방산 형태에서 트랜스 지방산이 만들어질 수 만들어질 확률도 높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시스 형태 지방산이고 트랜스 형태 지방산은 이런 구조가 안 되겠죠. 그죠? 시스 트랜스 지방산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자 지방산. 앞쪽에서 기름 혹은 지방을 가지고 수산화나트륨으로 가수분해를 시켜가지고 만들어진 지방산의 소듐염, 바로 이것이 비누입니다. 비누. 비누가 비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물질입니다. 비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계면활성제로... 물과 기름이 잘 섞이지 않지만 이와 같이 비누를 사용하면은 물과 기름이 잘 섞이죠. 그래서 계면 활성제로 사용된다. 비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누화 갑이라는 갑이 나와요. 이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지방이나 기름 1g을 비누화 하는 데 필요로 하는 수산화 포타슘 KOH mg 수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비누화 값이 크다는 것은 무엇 을 뜻하고 비누화 값이 작다는 건뭘 의미할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자,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식품 뭐 화학 이쪽에서도 한번 이 부분은 다시 언급이 될 거예요. 그러니 비누화, 자 비누화 세탁제 그러면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비누화 반응 메커니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다음 비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탁제, 그러면서 나와 있는데, 자, 비누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나? 앞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방산, 자, 지방산에 소디움염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소디움 양이온, 아, 아니고 나머지 음이온 부분을 띠고 있는 이 부분을 음이온을 띠고 있어서 음이온 계면 음이온 계면 활성제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음이온 계면 활성제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음이온 세탁제는 탄소수 탄 탄화수소 사슬에 결합한 부분에 음전화 이온의 수용성 말단을 갖는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음이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 물질은 보니까, 말단에 알킬설페이터 OSO4 음이온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물질도 있습니다.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자연에서 분해가 잘안 되면은, 안 되면은,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규제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양이온 세탁제, 양이온 계면 활성제, 이런한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질소 암모늄 이온으로 NO 플러스 부분 가지고 있죠. 4차 암모늄 염입니다. 4차 암모늄 염 형태를 띠고 있는, 여기는 양이온을 띠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양이온, 계면활성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다른 용어로 에, 비누가 음이온인데 이게 양이온이기 때문에 역성비누라고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역성, 일반 비누 음이온인 음이온 타입인데 이건 양이온 타입이기 때문에 역성비누 혹시 이런 용어를 들어봤다면은 바로 이 4차 암모늄 염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 이 물질. 자, 이런 물질, 이런 물질. 그 다음, 양이온도 아니고, 음이온도 아니고,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 세탁제도 존재합니다. 비이온성. 자 수용성 말단이 극성이고 물과 수소 결합할 수 있지만 이온성은 아니다. 이온성은 아니다. 이온성을 띄지 않습니다. 이온성 안 보이죠, 그죠뭐 양이온, 음이온 이 부분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걸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 혹은 비이온성 세탁제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세 가지 종류 우리가 봤습니다. 생체 지질 속에 뭐 여러 가지, 뭐, 인지질, 스피고지질, 다양한 지질 종류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 스테로이드, 콜레스테롤 포함해서 스테로이드 형태를 띠고 있는, 자, 비누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육각골이 세 개에 오각골이 하나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 고리 화합물,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잡하죠, 그냥 그렇죠? 콜레스테롤. 나머지 그냥 쭉 한번 보세요. 자, 자, 이런 종류들이 다 우리가 이 지질 파트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다. 자, 그러면 지질, 지방질 부분. 책 부분을 보시고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